다음은 올림픽 교차로 환승센터입니다. 1 0 0번 노선은 고속으로 운행하는 구간이 많으므로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하여 주시고 운행 중 이동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. Thank you. 전철장인 올림픽 교차로 활승센터입니다 다음 올림픽 교차로입니다. 안전을 위하여 승하차 시 휴대전화 사용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.